요위쪽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나좀 놀다 올게 내 말은 이제 d o 으로도안 듣는구나 <웃음> 내가 대 e n o 침대 올 it? I 어 이게 그 조선에서 가장 푹신하다는 그 침대? d 니까 그러니까. 근데 머리 w 쪽에서 신내가 좀 나더라고. <웃음> 엄청 향기롭더라고 세자조아. 그러니까 세자조아. 네. 지나갈 향기, 때마다 오, 향기가 확 나는 게 나는 참포물의 머리를 다 맞았나봐. 그러니까 막. 와 나는 양키캔들인 줄 알았다. 어디서, 어 어디서 오 좋은 냄새 뭐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디 아 여기야 세자조아. 세자조아 역시 아, 오셨습니까? 예 나한테 어? 냄새가 난다는 얘기냐? 아, 향기 향기 향기로운 향기. 냄새가 나는. 어디 감히 천민 주제에 내 냄새를 맡으려고 아, 그러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코를 막고 다녀라.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요. <웃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웃음> 이 건물은 누구 건물이냐? 저희 그 소장농 건물입니다. 소장농 주제에 집을 가지려 그러느냐? <웃음> 연금아 일이 와보거라. 예! 이집너 주마. 아니!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 냄새 납니다. 그기 수장농 수장농 예예예 그거 무슨 바? 아 이거 호박밭입니다 호박밭 하 호박. 펌킨 <웃음> 호박 <웃음> 미르버려. 미르버려 미르버려 아니 밀... 안됩니다 이 수락관 나이님이 대신 워러멜론 어, 수박? 수박 농사 펌킨 농사 다 좋습니다 같이 아, 하면 돼 아, 아, 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아. 같이 아.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잉그 수박 씨앗 주면 수박 구운 수박 많이 많이 두개 아유 여쪽 말은 못 하고 있다. 넌 구룡사가 여기 있습니다. 어, <웃음> 누구 허락을 받고 집을 짓느냐? 이제 저하가 또 즐거운 어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성나라 상인들 이집 쓰거라.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갑자기 <웃음> 씨. <아니, 깜짝이야. 깜짝이야. 웃음> <웃음> 좀비 습격. 어어? 나 감염된 거 같은데? 어? 속세인데? 좀 죽어라 <웃음> 아 안된거 같습니다 하이튼 탓이었네 <웃음> 일단 집에가서 대화하자 아 우리집 우 청나라 상인들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웃음> 그냥 우리집 무슨일 이 있는가? 강아지는 몹쓸강아지 <웃음> <웃음> 저 사람들 청나라 상인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 미친놈일지도 모릅니다 다짓지도 않았어요 노노 no, no. no, no. 아쉬 no, no. no, no. 우리가 짖겠다 no, 이거 어떡하지? 집 뺏겼는데? 근데 혹시 의사가 딘지 알아? 나 재료 구하러 나왔는데. 어 없대. 우리 그럼 청나라 상인한테 가보자. 약이 있습니까? 약감유약 약? 뭐라는 거? 여기. 유음약. 아아 하하오. 음 문이 문. 오늘 달랍니다. 천제시 철 원석이랑 음... 제가 금괴도 빼돌렸습니다. 오 환도 하나와 함께 유리병 두 개. 오. 오! 저기 떡밥집 유어 쓰던 라이터 제가 빼돌렸습니다. 그건 별로랍니다. <웃음> 저또 맞대? 기다리랍니다. 저또저고저대는명히스 <웃음> <토마테는> <웃음> 고고? 아 고고. 웨 a i t wait, wait, w 초 기다려. 초만 기다리랍니다. <웃음> 너무 시네아 예예. 하시네아 제가 공연을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해외 공연도 어. 하다 보니까요. 너 근데 너 물렸네 지금 보니까. 작게 말해. 제, 제 회사 조와우이 돌아갔다니까? 백성들을 지킬 마음이 없어. 너 지금 물렸잖아. 작게 말해. 내가 뭘 <웃음> <못 할까>? 물렸다는 게냐? 뭘을까뭘 걸까? 말좀 맞춰 줘. 보면 <웃음> 뭐가 물렸냐? 아, 모기가 많네요 이렇게. 아, 에이, 제가 여기서 자다가 모기가 어. 물렸습니다. 여기가 다 뻥뻥 뚫려 아. 있어 가지고 모기가 물렸어요. 웃기러 죽겠네 어쩌죠, 아,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너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 좀 씻고 살아라 아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씻는 걸안 좋아하는지라 <웃음> 제자 좋아 어? 좋아! 무슨 일이냐? 양이 사라졌습니다 어? 어떤 똥막대기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여기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야? 좀비들이고? 뭐잠 <웃음> 어, 혹시 아니죠? 전화라 사장 아? 하오 아니랍니다. 나오 아니오. 생사람 잡지 말랍니다. 하오 하오. 그러다가 양고기 나오면은 이제 흥선대원군 마인 되는 겁니다, 다들. 그것도 바로 쇠국 온이지 뭐. 쇠국 온. 저기 똥막대기들 집합. 움직이면 죽인다 이 똥막대기야. 어쩐 일이십니까요? 아까 손에 들고 있던 양고기 다시 들거라. <웃음> 양고기? 아니. 구워져 있습니다요. 뭐 이거 어디서 났는지 당장 말안 하면 진짜 죽일 거다. 두근두근 웅성웅성. 두근, 초록색 인간한테서? 초록색 인간... <웃음> 아, 죽은 자가 아니라 초록색 인간이라 함은 <웃음> 정나상인... 아, 아, 내가 봤다 해. 슈퍼에 가만히 있었다 해. 증거 있다 해. <웃음> 여기에 가만히 있었다 해. 하우하우. 금블럭 두 개가 여기 있네? <웃음> 여기에 <웃음> 있었다 해. 아니, 없어졌던 아, 왕자가 여기에... 눈이 작았다고? 눈이 작은 초록색 인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청나라를 싫어하나? 아니, 아니, 건방지게 대황제국은 똑바로 말하 말하거라. <웃음> 이자 청나라와 우리 어 조선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자자입니다 지금. 아니지. 그 사이에 청나라한테 뭔가를 받아먹고 응? 증언을 바꿔을 수도 있다. 응? 어, 우린 맨날 아껴 없냐? ㅋ ㅋ 아, <나. 웃음> 들이 훔친 게얼인데 지금 궁신형 되고 있는가? 아 이봐 분리할 때만 하오하워 거리지 아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를 날이오 아아 어? 근데 저아 정확히 양고기가 3개입니다 아 양이 몇 마리 있었느냐? 세마리 있었습니다 땅 파지 마라 미개한 똥 막대기 한장 올라오거라. 아무래도 번거 안에 감옥을 만들어야겠구나. 아? 그러면 번거 안에 감옥을 만들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아니고 뭐냐 그거. <웃음> 계획을 진행할 자 누구인가. 아좀 짱나는데? 왜? 인심 좋게 먹을 것 줬더니 부싯돌과 부시를 줘? 그거 보디코라고 했습니다. 제 거짓말 친 겁니다. 앙팬이가 담배 틀을 씌운겁니다 틀입니다 아, 틀아여연빈님 아, 네, 아, 아, 틀입니다 연빈님 틀... 이다 없어 아... 네. 아 여기 자동농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좋아 아직 미완성이지만 지금 돌아가고있습니다 흐헤헣 흐헣흐헣흐헣흐헣흐헣흐헣흐헣흐 어? 어? 어? 아까 그자가 좀비가 됐습니다 저 우리 중에 좀비 숙주 있는거 아야 죽으면 안됩니다 죽으면 이거 응. 빠트리기 너무 힘든거.. 어 됐다! 오 배고픈 사람 이 상황에 음식이 <웃음> 넘어가느냐 아까도 저 디어문낭자 가둘 때 배고픈 사람 물어봤습니다 저 똥막대기는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제서야 <웃음> 배고파.. 니가 <네가> 숙주 아니냐? 아니전나라 <웃음> <웃음> 똥막대기들아 남은 치료제가 몇개 있느냐? 비밀 <웃음> 이밀? 시크릿! 황금사가 두개 줄테니 전부 다 죽어라 호오오오 하프하프 하프하프 하프. 딜 하프하프 리..리뷰 하프. 남겨달랍니다 10.4.5 아아 사유 내 왕좌 가져감 5점 이벤트 5점 이벤트 5점 <웃음> <웃음> 뭐 <주냐? 하우>. <웃음> 이벤트? 뭐주냐? 5점 이벤트 사비스 사비스 사비 아오 사비. <웃음> 집을 숨겼다 아서비스 죽어라 서비스아 와우 서비스와 왕자 특강 남은 하나 받으려면 뭘뭘 뭘 내야 하는가? 친구? 친구 이벤트 그 노랑아 잠깐 이리 좀 와보거라 아니 혹시 너 글은 쓸줄 아느냐? 그럼요 저 학문에 네. 관심이 많아서 아 그럼 됐다 따라오거라 네. 내 친구를 데려왔다 자어서오십오 아, 어? 우리 친구야? 야 안녕? 아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친구가 아니고 부하다. 파우. <웃음> <응>. 너 여기서 <웃음> 물건 하나만 사라. 와드 원. 와드 원. 와드 2번. 어. 뭐 그다음에 뭐이 정도. 뭐. 어, 어. 걸로 사라. 와우. <웃음> 이렇게 있습니다. 음. 마다마다. 아직이랍니다. 아, <웃음> 모자르답니다. 모자르네요. <모자르답니다>. 하. 아, <웃음> 요거는 약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어. 쿨. Cool. 딜리라고 하십니다. 하오. <웃음> 어? 어 누가 가져갔는데요? 내가 그거 받으려고 왔다. <웃음> 그 광대 광대! 아, 아 예! 어? 이것은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 집을 사겠습니다. 마..마다마다. <웃음> 마다마다.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감사합니다. 따고나 사고 쳤어! What are you doing, man? 서비스 줬는데 집을 혈값에 팔아버렸어. What? Are you serious? 아 <웃음> m sorry, man. I'm <웃음> okay. <대놓고> <웃음> so sorry, but I love you. I'm sorry, but I love you. m s o sorry. I'm s I'm o r r y o r r y I'm sorry. I'm sorry. i 이 s o 야 말투가 야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나가겠다. 혹시 은여랑 반모 드셨습니까, 저? 어어어 뭐? 잠깐만 상자를 여기다 누가? 어어 어? 가져가지 말거라 고의 넣어놓고 뭐 하나 빼갔다 누가 빼지 말거라. 예안 뺐습니다, 안 뺐습니다. 멀리 떨어지거라. 아예 예. 설마 저하가 숨기셨습니까? 난 아닌데. <웃음> 아무래도 다 죽여야겠다. <웃음> 그 앙페나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소소하게 아... 궁금하지 않다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웃음> 일로 와보시오 빨리. 어, 혹시 빗소울 나을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지 아, 그냥 에이. 그냥 비소울이 형이지 그냥. 아햄햄햄햄 비소울 햄. 햄, 햄. 햄. 빗솔 햄. <웃음> 저희, 내가 그래도 막 이렇게 행동을 해도 같이 살 집을 만들고 있어. 와우 오. 진짜 크 진짜 크야 <웃음> 진짜 크. 이게 외곽이다 이제 안을 <웃음)> <웃음)> 꾸밀 것니까아 그러네 에이. 담장이었네 이거. 내집 하면 좋겠다. 집이 마음에 드는구나 철거 <웃음> 하겠사옵니다. <절과하게 싸웁니다. 웃음> 아니 철거하지 말거라. 마네정음이 많아. <웃음> 뭐?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아. 아, 실수했습니다, 좋이 집은 너 혼자 살거라. 예, 알겠습니다. 옵니다. 아니, 절시. 뭐? 어, 좋 그런 집이 있지 않느냐?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닭이다, 어, 닭이다. 만 동작 그만. <웃음> 뒤돌아본다, 실수. <웃음> <웃음> <웃음> 좋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도 말을 듣이니다 형, 빈형 아? 이거 뭐? 이 중국어 좀셔야겠네해 주셔야겠는데. Get out of here. <웃음> <웃음> 어, 어, 뭐, 뭐, 뭐. Hey. 고 My house. Oh? Hey. 따고 도와줘. 따고. Help e You know 음햄아 <웃음> <햄? 웃음> 얼마만? 팔뚝만? 월세, 월세, 월세랍니다 월세. 뭐 월세야 월세는 그냥 같이 살아 그러면. 그루스가 하나, 하루 사과 하나. 와 불렀는데. 정우맨, 정우맨, 정우맨 불렀습니다. 막 누구 주식해 음. 많아. 주식해. <웃음> 와 보이소. 막 우리 해맞다. 아니 그러지 말고 <웃음> 여기 사과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아, 어어 같이 좀써 그냥. 아. 아우, 아우, 아우, 잠깐만 다보우 아우, 조선이우아 예예예 예우 아우, 아예예우 아우, 아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조선? 아우, 아아아